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와 제주 더 렌트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월정리 해수욕장입니다. 네 저의 이제 여행 마지막 방문 장소가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 촬영을 마치면 이제 슬슬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일단 체크아웃은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한, 한 군데 더 돌면 시간이 너무 빠르해질것 같아서 넉넉하게 네. 천이 이제 밥 먹고 네, 조금 휴식을 하면서 돌아가서 이제 편집할 준비를 해야겠죠. 네 월정리 해수욕장 역시나 사람 많습니다. 뭐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제 앞에 있는데, 어뭐 주말에 말할 것도 없이 사람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4K 액션 캠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 받아보실... 네, 월정리 해수욕장 하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해수욕장 중에서도 거의 탑 3, 탑5 안에 드는 유명한 해수욕장이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요. 그래서 한번 해변가를 한번 걸어가 보는 걸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9월 중순인데도 아직 이제 저 해수욕장 안에서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아직은 수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가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 여긴 진짜 무슨 백사장이 약간 캐리비안에 <웃음> 같아요 캐리비안에있는 인공이잖아요? 약간 근데 여기는 정말 자연 해수욕장에 면보서하고 정말 잘해놨어요 잘해놓은 게 아니라 잘 해놓은게 아니라 잘조정이 된거죠 저절로 이렇게. 저는 지금 좀더 광활한 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전망대라고 해야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는 아마 시에서 지금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벤치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네, 포토존을 하나 설치를 해놨네요. 일단 저기서 바다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4시고요. 해가 서서히 아직은 지는 타임은 아닌데 아니, 6시 반쯤에 일몰이 되더라고요. 아직은... 이에서 사진 찍을 때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석지코지도 굉장히 잘 나올 거라 했는데, 여기 진짜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어도 정말 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사람 없는 흔적한 곳들을 좀 많이 다녔네요. 이번에는 정말 좀 관광지 중에서도 좀 사람이 있어서 뭔가 휴가 나온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목소리도> 응. 애들이 많이 있네요. 저랑 유명한 해수욕이니까요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는 스팟도 여러 데 있습니다. 왜 네,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월정내수욕장을 정말 명소로 꼽는지 실, 실제로 와보니까 알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해질역이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멋있지만 해질역에 이제 해가 뉴욕이욕 넘어갈 때 뷰를 잡으면 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 아, 정말 좋아요. 보물은아 어떤 곳에 비하면 정말 맨들맨들한맨들맨들한 부드러운 느낌이있습니다아 오늘 구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정말 영상가서 잘 뽑힐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또 가고 싶, 가까이 가고 싶은데. you know. 하 시는 분도 되게 많 고, 요 확실히 네, 카 드가 좀 많이 있 어서 그러 는데, 서퍼분 들이 많이, 공 유하 시는 분 들이 많 고, 해수욕장은 처음 방문해봤는데요. 아우 이 정도의 간뷰라든지 느낌이라면 정말 수영하러 해수욕장에 이제 물놀이하러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잘 갖춰진 해수욕장이라고 보생각싶까요 간혹 가끔 가다 보면 해수욕장 시설은 잘 갖춰놨는데 좀 좁아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그 스케일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라솔을 피고 있는 장소가 어쩔 수 없이 좁을 때 그런 경우도 여러 개 있는데 뭐 그렇다거나 뭐 다양한 변수들이 많은데 여기 월정리 해변은 크게 그런 걸 타질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밸런스가 잘 갖춰진 그런 해수욕장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그 앞에도 이제 다양한 카페들 특히 이제 룸터 카페라든지 정말 누워서 도 뷰를 감상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 정말 밸런스가 잘 맞는 곳인 것 같아요 어, 그 앞에 숙박할 수 있는 업소들도 많고 어, 네저 안에 골목까지는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식점도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주도를 방문하신다면 북쪽 여행할 때는 여기 예월 쪽을 방문 아예월이요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예요 중순이면 또 저렇게 특히나 주중인데도 관광객이 많을 정도면 꽤 많이 알려져있고 해외 여행객들한테 여기는 한번 들려야겠다라고 인식이 많이 마지막 컨텐츠인데 어, 3일동안 여행 잘, 잘 마쳤고요 또 이것저것 특히나 이제 관광명소 특히 뭐 유네스코 세계보전지역들을 좀 많이 갔었는데 어, 너무 후회 없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 여행을 갔다 했을 때어디 어디에 가야 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만약 처음 가시는 거라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은 가장 유명한 장소들부터 괜히 유명한 데가 아니거든요. 괜히 유네스코에서 세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게 아니거든요. 우와,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어떤 지인분께서 너 제주 어디 갔다 왔니 했을 때뭐 어디 어디 갔다 와서 하는데 너무 흔한 데 갔다 왔다고 뭐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뭐그 흔한 데가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 걸 어쩌겠습니까?